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 2006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죠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변화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것은 없었지만 점차적으로 신앙생활이 자라가면서 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과정 가운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를 가나 절에 가나 또 힌두교 사원에 가나 우리가 똑같이 원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거나 또는 이 땅의 어떤 복이거나 어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 우리가 굳이 하나님 우리가 굳이 예수님만 섬겨야 될 필요가 있, 있는가? 저는 신학교를 갔지만 처음 침신대 학부 갔을 때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학부 4년 동안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 항상 그런 신비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저희 성도님들도 그랬고 저희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든지 간에 제가 받아들인 신앙생활은 그거였습니다. 아, 기도만 하면 돼. 모든 학생들이 다 교실에 가서 저기 앉아있을 때 나는 침신동산에 올라갈 거야. 나는 산에 올라갈 거야. 하나님을 더 보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간절함보다는 내가 더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한 어, 생각이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도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는 사껴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아니면 이제 기도 구례가든지, 처음 뭐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처음 찬양인 도를 하라고 했을 때 밤새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뭔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에 알게 됐어요. 아,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구나. 무엇이 다르냐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온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 보험 말씀에 분명히 1장 1절 말씀에 성경의 가장 처음 첫 구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설교 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묵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체험도 했고 또 나름대로 몇년 동안 교회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어, 정말 말씀을 깊이 상고하거나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전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은 정말로 진리이고 정말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태초부터 있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진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님만 계셨겠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예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아, 불교에 가도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던데 거기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들여도 우리가 잘 먹고 잘살수 있던데 이러한 이야기를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절대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이구나 어, 어떻게 저런 거짓말에 우리가 현혹돼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안 믿어지면 세상 사는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1장 1절 말씀이 정말 3월 5일 2023년에 그냥 한 젊은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진리로서, 사실로서 여러분들 가슴과 온 삶에 온전히 영향을 미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1장 1절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화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환웅이 있었어 우리나라 신화에도 단군신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네. 조상이 누구죠? 곰입니다. 곰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웃음> 여러분 곰에서 이 정도 사람이 됐으면 엄청 좋아진 겁니다. 그 밀어난 곰이.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망가졌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곰이래요. 곰. 얼마나 정말 밀어난 신화입니까? 근데 이러한 신화가 고대 근동에도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에 있고 오히려 인간보다 좀 하등하긴 하지만 신들이 그렇지만 태초부터 어떤 신이 있었다 그리고 선을 만들었고 악을 만들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신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다 나름대로 있지만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실 석가모니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왜냐하면 그불 불자들,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석가문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절 말씀은 유니버스입니다 어, 영어 성경들의 각주에 있어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이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원시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른 종교가 다르냐면 다른 종교는 신이 있어도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만 딱 만들었고 나머지가 다 진화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의 종류별로 다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핵 같은 거 하나만 딱 만드셨는데 그게 진화론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유신진화론이에요 모든 다른 종교, 그 다음에 진화론 거기에는 다 비인격적인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만 인격적인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이 모든 창조세계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운행하시니라 라는 이 단어가 이 모세가 똑같이 이 단어를 그대로 다른 데서 쓴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창세계부터 기록한 거 아시죠? 모세가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것 같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운행하셨다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그 시점에 온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고 이 지구를 지금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들은 다선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지구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절 말씀에도 수면 위라고 되어있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지금 선해하고 계십니다 어, 1장의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원래 어떤 모습이냐면 물풍선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풍선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놓으면 그게 원래 원시 어, 지구의 모습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온통 어, 물로 가득 차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아주 어두운 상태,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러한 상태에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선회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땅, 내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그 땅을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돌보듯이 애정을 가지고 지금 선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 하면 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 보기에 가장 최초로 보여지는 복음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보문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지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히 고민하고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말씀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영어성경을 보면 폼리스 앤 엠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리스 네, 형식이 없다는 거죠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엠티 비어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에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들의 세상에 제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가 지금 누구에게 어떤 독자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이 글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추려구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싶을 거예요 이집트 안에도 분명히 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제사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물론 조상 때부터 이어온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도대체 조상 때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냐 이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구원받았잖아요 2006년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게 너무나도 알고 싶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와 내가 이제 손 내밀면 막 장풍 나가겠지 내가 막 말만 하면 막 방언이 터져 내가 막 기도만 하면 막 환상이 보여 너무 재밌다 여러분 선물만 받고 재미만 있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 기념일에만 만나는 거예요. 왜 결혼 기념일에만 만나냐? 어, 서로 선물을 주는 거죠. 야, 우리가 이날 결혼, 결혼했잖아. 우리 서로 축하하면 이렇게 선물을 어, 서로 공유하자.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면 그 인격체, 상대방이 궁금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그 어떠한 신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2절 말씀에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 이집트에서 신음하고 종살이 할때 부르지셨을 때 그 기도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 위해 선회하셨던 너희들 위해 운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가장 처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운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선회하고 계셔 나의 인생을 지금 지켜보고 계셔 나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시상생활을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데이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입당에 보내시고 너는 알아서 살아 나는 나대로 내가 지금 우주에서 할 일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 봤더니 노예예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냐?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날,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 청년이 많잖아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또는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 똑같은 질문을 어, 이탈리아의 어떤 기자가 수도원 원장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 원장님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후회할될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 그래도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 라는 그런 시, 생각이 들것 같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의 산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어, 효영이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떻게 살것 같습니까? 절대 고상하게 안살것 같아요. 차에 누가 끼어든다. 아, 바로 바로 쫓아가서 네. 네. 코리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씩 보여주고 싶어요. 누군가가 총을 들고 자꾸 뭐 아시안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 당장 K2 사가지고. 제군 군인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 사격을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고상한 척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상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가 왜 고상하게 삽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옆구리 한번 푹 찌르면 우리는 두번 찌를 수 있어요 그 정도의 힘과 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당하고 사나요? 무서워서 인종차별에도 그냥 가만히 참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니까 그냥 참고 살아가는 거지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실제로 참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보복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하나님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운행하고 계셔 라는 네. 믿음 정말 아, 내가 믿어 믿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 사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여러분들이 잊어버려도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이 사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무가치한 인생이 돼요 네. 엠티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무가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한 지는 오래됐고, 몇 년이 됐을 때,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처음 연애할 때, 아내가 이제 저를 항상 이제, 어 뭐라고 하죠? 컨트롤 할 때, 참아, 참아,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아내에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성질대로도 못 사냐? <웃음> 내가 왜 도대체 왜 참아야 되냐. 맞아. 여러분, 저는 서른 평생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왜 성질대로 못 살아야 돼? 내가 도대체 왜 참아야 돼? 그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윤영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아, 그거는 정말 제 정신이 아닌 사람이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는데 <웃음> 모든 사람들은 성질대로 안 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도대체 왜 성결대로 못 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결대로 살다가 감옥에 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그런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사람을 딱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고 참 잘했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순신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그래도 대통령 한번 해본 사람 정말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유영철이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같아요? 차라리 태어나지나 말지 가론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다 가론 유다 같은 인생입니다 다 유영철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성질대로 안 살아도 돼요. 저는 이제 성질 올라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얘기하죠. 성질대로 안 살게 해주세요.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배짱이처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십니까? 배짱이 같은 인생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아니 내가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살려면 하나님 뭐하러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면 돼요 하나님께 더한번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흑암이 깊음 이 있고 저는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 흑암이 깊음 이 있다 도대체 깊음이 어느 정도의 깊음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깊음 위에 또 흑암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인가 이게, 이게 어느 정도의 문학적인 수준에 대한 이걸 이해하겠나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물풍선처럼 정말 물로 가득 찬 지구에 빛이 없는 상태예요 어둡고 그바닷 속은 아주 깊습니다. 그러니까 심연에 아주 깊은 어,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깊음에 이 어근이 그렇더라고요. 나풀월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단순히 아, 흑암이 깊음이었다. 무슨 항아리 같은 게 굉장히 깊어 가지고 그 위에 어둡다라는 뜻인가? 이게 아니라 정말 아주 깊은 심연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냐면 정말 아주 깊은 바다속 정말 그 심연의 깊은 곳, 거기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비 거기 한번 가봤잖아요. 실제로 가본 곳은 하나님과 대화 중에 가봤잖아요. 정말 어둡고 아주 깊은 바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떠한 심상이냐면, 어떠한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절대적인 절망.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가난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십니다. 태초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순간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정말 절명적인 순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너희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선회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처음 선포한 게 이겁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운행하고 있었다 또 목사님께서 수업하는 중에 쉬는 시간이었나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녀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네발 자전거를 사줬대요. 두 발이 있고 보조 바퀴가 있는. 데 어느 날 이제 보조 바퀴를 떼고 자녀가 처음으로 두 발자 두 발만 있는 것을 타고 자기가 있는 그 방과후 교실인가요? 거기를 가겠다고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 자녀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네가 갈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래 한번 자전거 타고 한번 가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야, 내 자녀가 처음으로 두발 자전거를 타고 저 도로가를 지나서 방과후 교실을 가는데 한 30분 간다 고 그래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천히 이제 차로 좀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갔대요. 근데 따라가다가 보면. 뒤에 또 다른 차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쳐가는 거죠 지나쳐가서 자기 볼일을 보러 간게 아니라 아직 자기 자녀가 그 반가워 교실 하는 곳에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뒤로 온 겁니다 근데 또 따라가다 보니까 또 뒤에서 차가 온 거죠 다시 속도를 내서 또 갔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을 반복을 해서 자기 자녀가 온전히 거기에 도착한 것을 보고 나서야 이제 목사님이 교회로 가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뒤따라고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신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어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데 내 자녀가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두고 야네 인생 네가 아, 알아서 살아가 봐이광야길을 네가 알아서 가봐 이렇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따라오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근데 그전 십칠절 말씀에 너희에게 오겠다 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때처럼 우리 위에 선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속삭이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